나올 수나? 어? 아이 친구들 아, 진짜 멋이. 아, 아니 샤은 친구들. 반성에서 웃음을 하면서 들어와요 지금? 아주 이 컨텐츠의 법정을 어법원로 오게 하다니. 저, 저희가 아직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조심해 주세요. 어딜 어. 떨어져?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 반성의 기미가 <웃음> 보이지 않는구만.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아, 아, 반성의 <웃음> 기미가 <웃음> 보이는구만. <웃음> 지금 약간 컨셉 잘못 잡았다 싶은 거야 그래 하트 좋아! 옷이 좋아! 자네는판성안 하고 있나? 근데 누구세요? <웃음> 아 우리는 검사들이에요 아니 두 명을 형량을 하기 위해서 검사가 이방법이라 <웃음> 맞습니다 아, 아니, 지방법원부터 가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어. 자 이제 판사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기립해주세요 판사님 아. 들어오십니다 빠바 아, <웃음> 야판사 아, 박스 안지 <웃음> 않아? 아, 아 판사님 아니라 송글라스가 왔구나 실제 판사님이십니다 어? 모두 앉아주십시오 어 예. 네. 네. 네. 마이크안 나오네요 눌러, 눌러서 눌러 말씀하셔야 됩니다 모두 앉아안 되네요 근데 안 네. 불만 나오 거예요 몇번 와보셨나 봐요 왜 이렇게 <웃음> 잘, <웃음> 잘 <웃음> 알아요 <웃음> 익숙한 곳인가 봐요 누가 봐도 누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누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습 동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권 a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어네 안녕하세요 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넵.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a 네, 원고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에 청구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검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세요 누가 갈 겁니까? a n e s e j a 한번 말해 볼까요? 자시씨 네. 원래 룰 자체가 말이죠 기습돌 라이 때 직업 공유 금지였습니다 맞습니다 허나 그 직업을 버논에게 공유한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만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죠? 저는 이게 기습돌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선물을 찾고 있었고 지금 너무 흥분한 것같아요 이거 지금 앉으세요 제발 형요 피고는 지금 감정적인 이 먼저 앞서 양, 감정적인 양, 양, 먼저 앞서, 양, 앞서 <웃음> 법정에 모독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현모엄이 말을 합니다. 정말 <웃음> 재판장님 제가 현모엄을 데려왔습니다. <웃음> 그래도 한때 같은 화장품 광고 모델이 이런 만되지 저는 선물 그 쪽지인 줄 알고 딱 찾아는데, 예, 예. 뭐 도둑이라서 그렇게 너무 글이 많아서 <웃음> 어. 옆에 번논 씨가 왜 저기 있죠? 번혼 <웃음> 어. 씨랑 같이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적혀있었는데 어머 이미 이게 의의 있습니다 나가시죠 읽다 보니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출을 했죠? 그러니까 같이 읽었죠 노출을 너무 즐기시는 거 아닙니까? 열자마자 옆에 있어서 같이 봤나요? 아니 있소. 열자마자 이해가 안 돼서 같이 읽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선물인 줄 알고 자! 첫판장님 여기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재판장님 현만 말합니다 너무 나 피부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데려왔어요 권순영 피고인은 자제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권순영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정확히 알수 있는 증거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고영이 세무틴 녹화문 실제 무편집본을 오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편집본은 증거가 대박. 확실합니다. 이송! 네, 신청한 증거물을 채택하겠습니다. 예. 오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뭘요? 저 촬영은 무단으로 촬영된 허, 허락되지 않는. 촬영 당신은 머리 에 이가 있습니다. <웃음> 이, 저 사람 이, 이상합니다. 어디 있죠? 아. 어디 있죠? 그러면은 한번 영상을 봐볼까요? 증거 영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판장님 나안 보여서. 저희 변호사십니다. <웃음> <웃음> <웃음> 보시겠습니다. 오야제 어, 아. 이거 혹시? 야 이거 저희도 못본 거예요 이거는. 어 뭐야? 너 찾았어? 나 보지 마. 아 보지 마. 알았어. 어 거짓 진술. 어 같이 읽다 보니. 나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어뭐 있나 보네. 야 이렇게 된거너 지금 봤잖아, 지금. 그 선물 아닌 거 알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선물 아닌 거 안다고? 꽝, 꽝이야? 지금 이 기습 돈라이야 이거, 야, 이거.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 지금 뭐하주라? 마피아의 그. 축구. 마피아의. <웃음> 나 지금 처음. 합니까아 공유했네요. 아, 직접적으로 아, 직접적으로서 아, 아, 종이를 고요야죠? 보여줬어요. 와. 뭐야? 나한테 이겼으면 안 되는 거아니야 이어까지는 어떻게 좀 어떻게 될까요? 이거까지는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는 가중처벌 들어가야 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진술은. 가중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못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호시 씨가 진술했던 같이 읽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일다 예! 보니 기습 돌라이라는 걸 읽다 보는 이거는 정말 정말 가중 처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만하겠습니다. 재판장님 근데 정말. 정말 같이 읽다가 알게 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변호하세요? 둘이 따로따로인데 뭐 하시는 건가요?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 변하는 겁니까? 네 저희는 네, 변호, 변호사가, 네, 변호사가 없습니다 네, 네. 저희 있습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인정을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현이 아 저기요 제 말하고 있잖아요? 네, 어나 아, 네. <웃음> 알아요? 나 알아요? 누가 벗겨요 주머니 주머니에서 손 빼십시오 아,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오케이 사실 기억이 잘안 나서 방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 부분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와. 근데 이분이 저랑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재판을 한게 맞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히 재판장님께 한말 하시는 겁니까? 감히 재판장님이요? 재판장이 뭔데요? 다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웃음> 아니 지금 존경하는 <웃음> 재판장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승현 피고인 자제 자안 하시면 너, 감청에 깜짝이야. 처하겠습니다 감청에 처하겠습니다 여기 또 사람 아닙니까? <웃음> 자 보셨다시피 <웃음> 여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공유한다길래 <웃음> 저, 왔는데 자, 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 도둑으로서 했던 아무런 패널티도 얻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으로서 성실하게 아무 것도안 하고 저는 마판장님, 여러분, 여러분, 탐정하하세요한번하세정하지못하고 아, 정정. 계속. 험판장요말씀컴듣운해다운요 제가 요 제가. 다요해요 제가. 자,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웃음> <이거>. 인정한다 <웃음> 잘... 네 끝났습니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세요 <좋아하세요>. 과장님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유세죠 유세 형형 말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정도 잠깐만, 잠깐만. 가중 차버리면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웃음> 가서 나가 이 자식아 너 끝났어 이 자식아 너는 발언도 못해 <웃음> 아니 근데 아뭐 근데 제가 <웃음> 이걸 해서 제가 득보기 하나도 없잖아요 저 근데 시민을 위해서 마피아도 죽였어요. 그때 민규 죽였잖아요. 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요. 민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 피고는 지금 뒤늦은 자백으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네 잠시만요. 검사님들 근데 이 선고가 지금 형량을 선고하신 게몇두이요네 얼마... 저희가 구형... 지금 벌을 네. 전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벌을 그러니까 할지 구형할지... 그걸 먼저 선고해주셨어야죠. 네. 어떤 벌 고용할지. 뭐 입봉이에요? <웃음> 저희 다 입봉입니다. 다소 아, 부, 다들... 부산스러웠던 네. 법정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의 말씀. 네. 죄송하다. 말씀입좀입좀 주십시오. 이것 또한 컨텐츠고, 고잉 세븐틴은 엄청난 많은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그쵸? 함께 어, 이루어져서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컨텐츠입니다. 맞습니다. 그 컨텐츠를 아예 깨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뺐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것이요. 공개를 하지 말라는 글을 보면서도 공개를 해버렸고, 아, 포여이게 아니다. 이렇게 초를 치고 다니셨죠.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저는 있습니다. 아이가 왜 자꾸 네가 이기가 이러고 <웃음> 변호인 서로 변호인입니다. 저는 사실 <웃음> 그때까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물이 다 꽝인 줄 알았어요. 그랬고 그쵸? 제가 멍청했어요. 진짜 그거는 제가, 아 제가 그거는 아고 제가 이거 형량 어떻게 줄일 수 없어. 멍청한 짓. 아니요. 멍청한 짓 아닙니다. 증거 영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호시 씨가 알면서도 그냥 맞습니다. 변호님과 짜고 치려 했던 그 모습이 악랄한 그 모습이 담있기 때문에 피고, 저는 피고인 호시에게 벌금 1억을. <웃음> 이것또 우리 제작비에 쓰자고요또 이거를. 좋습니다. 야,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웃음>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웃음> 아이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에 1억이라. 아니, 재판장님, 여기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컨텐츠가 한번다 날아갈 뻔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원래 저희끼리 말한 형량이. <웃음> 적다고 생각을 해서 호시벌로 호시벌이요? 호시벌 발음에 유의해 맞습니다 가만히 네. 계세요 호시벌로 손들고 있기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놀람> 지금 좀... 계속 거짓말 치시고 위증위증의 위중. 네. 벌을 더 가중처벌 가고 해지 거짓말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벌써. 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너무 <웃음> 네. <웃음> 재판장님 이 거짓 진술을 한 피고인의 그 법을 잘 생각해 주시면 법을 <웃음> 저희가 <제가> 다 <웃음> 입복이라서 아니. 아니 너무 모질이 된거아니가 <웃음> 모질이? 아니, 명예훼손죄입니다 이것도 <웃음> 아직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큰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입니다 손가락질 그런 편질은 괜찮습니까? <웃음> 그정도 괜찮네요 좋습니다, <웃음> 어, 좋습니다. <웃음> 자 피고인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요? 반성하신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웃음> 잘 생각하십시오 고 여기서 피고. 더 부인한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웃음> 진짜 죄송합니다. <웃음> 진짜 아반석의 기미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네. 그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진짜 다음부터는 이 룰에 룰을 꼭 지키고 네. 진짜 기억이 안 났습니다. 클린한 고잉 <웃음> 세븐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누구보다 깔끔하게 누구보다 아. 깔끔하게 호시 씨가 다음 법정에서 또 피고인석에 있으시다면 저희 검찰들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변사님, 음. 저는 반성하고 있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토시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네. <웃음> 손들고서 저희 모두 거. 그러고 싶습니다. 재판장입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네. 어, 처벌 내용은 이제 추후에 얘기를 나눈 걸로 하고 일단 지금부터 피고인 호시에 대한 기습돌라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웃음> 어이가 없어 판결. 없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어이 없어. 가지고어이 없어. 어이 없어. 어이 없어. 어이 어이 없어. 없어. 어이 없어. 어이 없어. 어이 없어. 이가 없어. 이어어어찍어 어이가 없어. 어찍어어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하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 우리도 아 회식 한번 레스토랑 가서 하자고요 아 전, 선생님! 어, 네. 선생님? 제일 무서워 그래. 선생님 야! 뭐 판단 해봐 해봐! 네, 이제 권순영 <웃음> 피고인은 <웃음> 지금의 행동도 이제 그 추후에 그 처벌 내용에 예! 하세요! 하세요! 우와! 돼요! 법정에서 다 지나가지고 뭐 하시는 것같으니 지금 법정에서 <웃음> 참교육 <웃음> 들어가야 됩니다 몰라요! 오셨어요 지금? 판사님 <웃음> 이거 진짜 원벌 원별... 원본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일단, 판사님까지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엄벌이. 일단 권순영 피고인은 지금 당장 감치에 처하겠습니다 지금 무릎 꿇고 손들고 계십시오 우와. 아아 무릎 꿇고 손들고 계십시오 브라보 브라보 내가 제말꼭 들어야 돼? 어오 아 그렇게 가시겠다 끄고 나가지 않나요? 뭐, 뭐 아니면 뭐 몰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없 재판장님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빨리 무릎 꿇 이거 손들어 빨리. 시대야, 빨리. 방정이, 방정이 아주, 아주 이중인격입니다 저거 저거. 네. 방정이, 네. 모습이세요 매력적입니다. 네. 피고는 고인 세븐틴 기습 돈라이 촬영 당시 보물찾기를 통해 직업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피고는 기습 돈라이의 직업 공유 금지 규칙을 어기고 근처에 있던 버논에게 자신의 직업을 알려주고 게임에서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버아에게 지목당해 바로 탈락 가고 실제로 재산상 <웃음> 이득을 취한 게뭐 없으며 쪽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전에 번호에게 내용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공의인은또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다만 직업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인지하고 난 후에도 번논과 작당 모의를 했고 아, 맞습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예, 다른 멤버들과 제작진을 기만했기에 맞습니다, 실질적인 맞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 피고는 미수범으로서의 처벌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아. 이상과 같은 설명하십니다.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권호시 피고인은 이제 다음 최승철 피고인의 재판때 5분 동안 손들고 서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앞으로 자식아 잘하고 깨끗한 고잉 세븐틴을 만들려고 이 자식아 역시 <웃음> 역시 법반사님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석포인데 아주 잘 맞아요 다음 재질이 더 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보자고 네 앉아주십시오 네. 기습돌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최승철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네. 뭐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않은 발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어, 네. 예. 네. 원고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좀 강한 검사님이 나오셔야 될 거예요. 강한 하죠. 검사님? 네. 야 가라 아, <웃음> 정말 갑시다. 강한 검사님을 찾았구나 아, 최고로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아주다 검사들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까 팬지는 괜찮다고 하셨죠? 네, 어? 네. 좋습니다 이스페리아스자 <웃음> <이스태리에머스. 웃음> 직업 공유 금지 룰을 또 어기셨습니다 아, 아. 맨날 어겨요 맨날 그리고 오. 또 있습니다 보물 추가 오픈 금지 룰까지 어기고 새로운 보물을 열어서 확인한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아 이건 뭐 룰을 너어옵니다 저분은 정말 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피고 앉으십시오 예. 다 인정하면 할 말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 그냥 딱딱땅 쳐주시죠 끝내시죠 저제 의견이 있습니다 아 말해보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웃음> 존경하는 재판장님 <웃음> 존경하는, 재판, 재판. 존경하는 재판. 재판. <웃음> 재판장님 저는 제 죄에 대해서 예. 정말 다 인정하고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뭘 인정하죠? 이건 하, 모든 사람을 모독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하지만 이 피고 자리에 호시 씨와 더불어 유지 씨와 정한 씨가 같이 앉아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한 씨가 이 카톡방에서 나가라고 한 카톡까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죠? 돈 나이 그래? 마지막 회때 정한 씨 네. 저희 세 명이서 끝까지 이 순례 분께 안 잡히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작전을 다 짰습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잠시만, 여기에서 말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이 판과 별일입니다이 동맹이 언제 결성이 되었느냐 첫 번째 돈나이가 끝나고 저희 세 명이 동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분도 같이 피고석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돈라이기습돈라이 1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거, 2, 3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희가 동맹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룰, 룰을 어긴 적이 없어요 네 룰을 진짜.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판사님 네, 같은 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룰을 어겼다고 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민규 씨로 같은 팀을 결성했었기 때맞습니다 조경하는 아. 재판장님 야 그럼 다무 배신감이듭니다 재판장님 다저이 가야 돼 저는 <웃음> 이분들에 비해 저기이낫다 <재진이> 생각합니다 <웃음> 재질이 낫습니다 그래서 <웃음> 55할입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웃음>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저는 55분 됐어? 저는 손을 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둘을 퇴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 Break the Rule이라는 노래가 있죠 Break the Rule이요 룰을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제일 잘못한 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재밌게 방송을 이끌어 나가려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저 사람 알란이곤 나이 하는 지금? 표정이 너무 짜증나 제가 그걸 공유해서 도둑이라고 했는데 이끌어 갔잖아요 동범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피고인 도시는 첫 번째 재판에 비해 자기의 포커스가 낮아지는 게 불안해서 또 <웃음> 이상한 약간 문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0을 내려야 합니다. 대표님 아 대표님 이래 <웃음> 선생님 대표님 <웃음> 이 얘기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증거를 얘기해 주시죠. 왜 증거가 안 되죠? 이거는 이 판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마피아라는 걸 알면서 네. 종이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 저는 제가 근데 안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받고서 보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세요. 어. 그리고 저는 네. 제 죄. 스태프분들을 기만했다는 죄는 빼주십시오. 왜죠? 아니까 그걸로 인해서 더 센티치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랑입니까 우리 김현석, 김현석 pd님도 캐치 가지 아 잡자 편에서 애매하게 동맹 맺고 했다가 캐럿기라는게 많은 점도 하나 하나 하 자꾸 이런 식으로 하행하지 네. 말라 하나 하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보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 잠시만요. 말리고 있어 김밥처럼. 판사님. 제가 에스쿱스가 이런 식으로 저를 물고 늘어질까봐 증거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역시 법판사. 네. 좋습니다. 어. 네? 또 뭐가 있는 거야? <목소리> 여러분, 저잘 보시죠. 제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어? 우리 의지키 자식 있어? 예, 직회 직회 직회 의자, 어? 의지키 어. 자식 있어? 얘 지키자. 끝까지 의지키 자식 있어. 이건 마피아야 어? 이건 마피아 게임이요. 모른 척하네요 찾았어? 내가 35만 원을 찾았다 내가 마피아야 내가 3 0만원숨겨왔어 아, 저렇게 다만 했다니 이건 뭐 정말로 술술 나오네 그냥 야, 이거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을 다 바보 지급하고 이거, 모욕 안 했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저처럼 보물을 찾으려고 저기 끝까지 간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바보! 저는 온라이 때부터 느꼈어요 왜 나만 자꾸 바보 되는 거야? 봐, 야, 나도 봐. 그랬어 나도 저번에도 마피아 없는데 의사해가지고나 혼자서 그거 근데 tones. 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어어, 어어, 이거 하고 놀아놔 이들것도 명예훼손입니다 의사! 정말 고민해서 한 건데 이거 <웃음> 최고의 의사였어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훅 올라오니까 존경하지마 <웃음> <말아>, 자리로 가주세요 <웃음> 지금 에스쿱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존경한 재판장님 저는 제 죄에 대해서 감형이나 저는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하지만 저렇게 룰을 어긴 걸 알면서도 끝까지 끝에는 제 돈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아.. 이건, 이건 사실입니까? 그렇지만 저는 돈을 다 뱉어냈습니다 저랑 돈 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저다 드렸습니다 우와! <웃음> 전다 <웃음> <웃음> <웃음> 드렸습니다 아, 아니죠! 드린 게 아닙니다 저건 압수당한 거 그리고 저도 마지막 돌라이때제 돈을 네.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한 씨도 피고 측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룰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보상, 보상금을 보상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랑 팀이 되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검사님잘 생각하시죠? 옆에 네. 있는 분이 동료가 아닙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팀을 맺기도 하고 팀을 해체하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아, 그렇죠. 합니다 룰을 어긴 게 잘못인 거지 팀을 맺는 아, 게 잘못이 된게 아닙니다 과장님 저 인정합니다 처음 룰이 정해진 이유는 기습적으로 돈 라이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 라이를 확실히 알게 된그 순간부터는 원래 했던 것처럼 팀을 나누는 건 룰을 망치는 것에 큰 문제 가 없다 생각합니다. 누구세요 마피아라고 누구세요? 알리고 d a c 한테돈 위치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뭐야, 또이돈 위치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어있어 어? 나눠줄게. 알려줘, 뱀띠? <웃음> 응. 이 운동장. 응. 자, 앞에 광통 나무들 있지? 응. 오른쪽 끝. 어, 어, 오른쪽 턴? 오른쪽 끝. 그, 그, 그, 가 그지? 뭐냐? 어. 그답하다 남문이 밑에. 어디지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아가요? 예. 네 좋아 오늘 이 파다까지 가보자. 마무리어여러분 이쁜이 가시아 신경 없어. 다아나들 증인은 아무도 증인은 요청했어 안 해서 나 오셨어요. 어게 증인인가요? 조슈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주기 바랍니다 조수와 예,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마피아를 탈락하고 나서 선서부터, 선서부터 하세요 선서 아, 선서.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엔트를 해야 돼요 예, 예. 예.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네. 진실만을 말해주십시오 증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증죄 조수아 저기 갈 수도 있어 너 잘못 말하면 어? 선서 예.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피고 측은 신문하십시오 조슈아 씨 지금 자리 나와주셨는데 어, 어. 간절합니다 지금 간절합니다 뭐야, 뭐야, 뭐야. 눈빛이, 눈빛이 <웃음> 간절합니다 지금 무슨 일로 나오셨죠? 씁씁이 제가 그때 마피아를 하고 탈락하고 났을 때 바깥쪽을 걸어다니다가 민규 쪽으로 갔어요 명호가 와서 네네 민규한테 그 위치를 물어보더라고요 야, 야. 근데 이거는 그 뒤에 팀 얘기니까 일단 들어보시죠 뭐예뭐 네. 예, 뭐 들어보시죠 네. 들어봅시다, 네. 들어봅시다 예. 끝인가요? 아니죠. 자, 근데... 자 제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보물의 위치를 물어봤다는 건 직업이 공유됐다는 가거 사실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직업을 남 마피아야 돈을 줄게라고 말했습니까? 돈이 어딨는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돈이 어딨는지 아는 거지 마피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마피아라고 때문에. 마피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증거 있으신가요? 지금 마피아라고, 지금 마피아라고 했습니다 마피아라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아, 증는 지금 거짓말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선서. <웃음> 선서 아 그럼 조슈아, 조슈아 증인님 명상 네. 같은 뭐 무언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제 머릿속에 다 명상에 규제를 꺼내보려고 겠습니다자동영 재판장님 너무 충격이 커서 제가 제가 이 사람 머릿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근데, 재판장님 호시 씨는 첫 번째 재판에 비해 포커스가 낮아서 뜬다 <웃음> 문제 행동이 <웃음> 문제 행동이 나타납니다. 관심을 꺼야 합니다. 제한자는 <웃음> 지금 피고인 에스쿱스는 제가 죽은 후 누군가에게 돈의 위치를 알려줬다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목은 그게 둘다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어긴 거는 직업을 공유했다 두 번째는 그 상자를 열어보면 안 되는데 열어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직업을 또 아, 양도해줬다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장님 말좀 해주십시오 말좀 <웃음> 재판장님이 진행 좀 하고 <웃음> 재판장님이 커트를 치고 말이 길면 길다 허수이면허수다 그래 재판장님 좀 끊어주셔야 됩니다 재판장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재판장님이 네, 네, 말 네, 네, 의문점 말씀해주십시오 보물을 찾고 직업을 가지고 보물찾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김민규 씨가 저한테 이걸 줬거든요 한 개를 예. 그러면 나머지 보물을 찾아서 그거를 왜 찾으신 겁니까? 무덤을 파십니다 왜 찾으신 겁니까? 저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먼저 하지만 보물을 열어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한 걸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증거물 채택하겠습니다 <웃음> 아 열심히 하셔. 대판장님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시네 일단 먼저 상황이 에스쿱스가 저한테 마피아라고 얘기를 하고 민규도 저를 불러서 저 의사인데 불러서 형 저기 있으니까 저거를 빨리 없으면 봐봐 라고 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 저는 그때까지도 선물 찾기인 척하면서 형 저기 선물 있어 안 찾았으면 해라고 했습니다. 보시죠 둘이 뭐 했어? 아니 선물 준다고 그러고 왔어 둘이 <웃음> <놀이> 뭐 했어? <웃음> 자, 자, 자, 자, 형 찾았어? 어 찾았어? 어. 형 묻혀 놨다 하나도 어. 선물 하나 주려고 잠깐! 잠깐! 어? 제, 옷, 제 옷은 왜 저랍니까? 아 선물 하나 주려고 마피아야 누구다? 마피아가 있어? 어? 저모르겠습니다 마피아가 있어? 일단 뭐야?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저한테 가져가라고 네, 해서 네. 뭔지 알려줘 아 싫어 아, 선물 아, 싫어. 줬잖아 아, 안 빼줄게 안 아, 줄게 따로 좀 보고 올게 마, 마피아가 있대 <웃음> 아 이게 이게 마피아 게임인 거야? 그런거뭐 형은 마피아야? 아니, 나는 누구 그냥 던진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던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십시다 보십시오 그들이 저기 자기 누군 거 같아 투기하고 뭐, <목소리> 있어가지고 몇 명이 마피아라고 있냐? 응 야, 누울 거 같아 누울 거 같아 이러고 있으니까 <목소리> 난모르겠습니다 어? 마피아라고 그랬아니요아 음, 음, 음. 음. 끝까지 보십시오 아니 봐봐 니까 이거 갖다 뺏겠냐? 안 뺏는다니까 진짜로? 진짜 안 뺏을게 무력으로 어떻게 못 뺏어? 진짜? 아, 무력으로 뺏을 <목소리> 거면 해도 다 뺏었지 난 찾았어 하하하애하 <웃음> 제발! <웃음> F도 확인해멈춰세요네 <웃음> <벗겨주세요>, <웃음> 잠시만요 재판장님 저렇게 본다고 종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에 돈이 바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않아요. 저는 혼자 숨기려한 이유가 돈이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숨기려고 돈또 올랐습니까? 와. 전 몰랐습니다 야 항상 왜 이런 일은 우리 셋만 합니까? <웃음> 와, 야 우리는 바보였네 그냥 그러니까. 뭐 했냐? 아예 몰랐는데 재판장님! 이때 이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서명호가 한 반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웃음> 이건 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웃음> 이건 엄중하게 <웃음> 처벌합니다 <처벌해야> <웃음> 이거 거져먹기입니다 서명호 피고인 가시죠 이거는 브레이터 룰입니다 아, 이거는 잠깐 아니, 피고로 가시죠 진짜 아니 이편 너무 어려워 <웃음> 우리가 지금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지가 않아 서명호 원고인과 문준휘 원고인은 좀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에스쿱스에게 에스쿱스벌을 내려한다고 야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S -coups S -coups 저는 아직 좀 심하다 생각합니다. 아직 형량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범죄인 취급하는 저 원고인도 같이 처벌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에스쿱스 피고인이 예상보다 네. 혀가 많이 긴데 <웃음> <웃음> 많이 긴데요. <깁니다. 웃음> 저는 가중채가중벌로 개심죄 아, 벌금 벌금 10억. 판사님 아아 제가 봤을 땐 에스쿱스벌보다. 네. 덤참 시벌로 가는 게 던참 시벌이요? 던참 시벌이 뭐죠? 피고인 에스쿱스는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를 기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충을 느껴보라고 어. 직접 매니저가 되어 세븐틴을 <웃음> 케어하는 벌입니다. 맞습니다. 덤참 시벌. 알겠습니다. 음, 그럼 슬슬 뭐 지금부터 피고인 에스쿱스에 대한 기습돌라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마, 마지막 최후 발론, 별론. 최후 별론. 저와 함께 팀을 맺고. 끝까지 촬영팀과 멤버들을 기만을 같이 한 다른 피고인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멤버가 13명이지 않습니까? 12명이지 않습니까? 저 빼고 그러면 적어도 맹버가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웃음> 안녕 요 네. 잠깐만요. 네. 소율입니다. 솔깃한데요 김민규 윤정환도 함께. 어, 네. 나도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그 네. <웃음> 아, 우리 근데 아빠빨리는 아까까지는 어 정직하네. 아,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 해놓고서 갑자기 여기에서 뭐 아, 오셔셔. 아, 그냥 혼자 하십시오. <웃음> 네. 하십시 혼자 하십시오, 그냥. <웃음> 이제 어, 정한 정안... 어, 원고인과 민고 원, 민규 민구. 원고인의 죄질이 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장님 네. 그렇지만 니다 이건... 뒷돈 받았지? 감 어? 제대로 받았사합니다사합니다감사합니니다합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그니 어? 뭐, 아, 해라, 뭐. <웃음> 야, 그어 취어, 에스쿱스 피고인 10억 내시겠니니다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예 윤정한 원고인과 김민규 원고인의 죄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고려해서 예, 예. 그 최승철 피고인의 또 의견을 어, 들어서 윤정한 원고인과 김민규 원고인의 그 당일 매니저를 최승철 피고인이 아. 맡는 걸로 감사합니다 아, 오히려 감사합니다. 좋네요 결정짓겠습니다 그니까 러 운전과 식사는 제 마음대로하세요. 마음대로하세요. 마음대로하세요. 현재 매니저가 니들처럼 해줘. 저랑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오케이. 듭니다. 근데,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하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한다고 잠깐만요. 원래 매니저들처럼 하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저는 근게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네. 네, 피고는 게임이 시작할 때부터 직업을 공유해 동맹을 맺은 정한과 끝까지 동맹을 유지해 돈 위치까지 공유한 점 나쁜. 상금을 수령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지작진과 다른 멤버들을 기만한 점한 게임을 진행하는데 한 가지 이상의 규칙을 어겨 공정함을 심각하게 침해한점등 범죄 행위가 가중되었습니다 이성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승철 피고인은 하루 동안 윤정환 원고인과 김민규 원고인의 매니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아 자 그럼다 승리하자 정인은 승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승리한다. 더 이상 놀아나지 마. 나는 나는 이런 식이면 이제 나 콘텐츠 진짜 참여 안해 이제. 근데 난 이런 식이면 난 이런 식은 못 해. 죽어서 돈을 공개한 건 뭐야? 나 처음 만데. 그게 없어지면 어. 그 돈이 날라가. 아니 내가 그래 죽어서 어차피 우승은 정연우. 정한이한테 가르쳤다. <웃음> 네, <나 진짜. 웃음> 어우정? <어쩌면> 그러니까. <웃음> 어, 네 그러면 잠시 휴정.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할까요? 하 <웃음> <할까요? 웃음> 아, 너무 빨제재빨이 뭐, 너무 좋으세요. 자신 있게 진짜. 해주세요. 스타일이 아니, 좋아요 뭐, 아니 뭐타리 스타리 스타리 스하리스하리 스타리 스타리 스타리 스타리 스타리 스타리 저 오늘 어. 네 앨범 드리고 방 바로 이제 그래. 네, 다음 스키즈 마사지 하시고 네네 다시 쭉 하시면 네 원래 뭐 피곤하시나 안 하세요? 아좀 네. 아, 피곤한 뭐, 것 같기도 아 그래요? 아, 아, 아, 그러면 뭐 끝나고 비타민이라도 하나 아 네네 네. 네. 네. 고마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왜 이렇게 늦게 아, 아, 오는 거야? 아, 지금 몇분늦으신 거예요? 몇 분? 몇분 늦으신 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조금 10분이 찍왔습니다 네, 지금... 아니 부작가 4시 아니었어? 촬영 시간? 아니 지금 됐고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촬영하지 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고 <웃음> 어, 어, 괜찮죠? <웃음> <웃음> 여러분들 흥이 아, 네. <웃음> 오르시나요? 아네아 댄스 타임! 세븐틴 세분 나옵니다 아, 네. 아 고마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앨범명이 f m n 인 f m L. 아 오케이 좋아요 f m L. 우리 저저 저, 요쪽 네. 아 CD가 여섯 장 밖에 없어요 같이 들을게요 우리 아,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 우리 지민식 감독님 그래. 아네 방송국에서 아, 보자고 네. 아 네네네 잘 너무 잘 쓰겠습니다. 어울리시네요 <웃음> <웃음> 진짜 지민식 감독님 <웃음> 그치 저희 새 앨범입니다 네. 그 4월 24일에 오. 나오는 f m l 미니 1 0집 음악 방송 다 해? 아 예. 다 하면 내가 다 하겠네 방송국에서 보자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저희 네. 세븐틴 새 앨범 나와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우리가 누군지는 알았나 피디님. 네, 네. 아, 윤정아 피디님. 아, 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인 피디. 홍조오시야 지오시야 홍 피디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얼마나 어, 할... 피디님이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할 수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거기 출연하셨어가지고. 거기 어디 동네가 어디였지? 익산이었나? 네 아마 시골에서 아. 찍었을텐데그 선글라스 끼시고. 그피처리라아 피처리! 닮았네, 닮았네, 닮았어. 잠드트리가. 곡 제목이 아, 뭐야 이거? 어 FML인데요. 일단 네. 앨범 제목. 앨범 제목이 F. m 네 더블 타이틀입니다. 뭐 너인 사인은 어. 안 하니? 아 저희가. 네. 사인은뭐 없어? 아, 네. 타이틀 제목이 뭐지? 그 FML FML과 선호공입니다아 와... 앨범이랑 아, 또곡 네. 제목이 똑같구나 네. 오케이 그럼 손오공 네아 오케이 알겠어 내가 한번 잘 들어볼게 아, 방송국에서 보내고 아, 내가 또 이번에 네. 네, 그 음악 방송 쪽으로 또 가거든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뭐 이번에 아, 커트 잘좀부탁드립 아, 근데 앞에 아, 촬영, 촬영이 촬 내가... 있으셨나 봐요 있지 있지 아, 네네네. 어, 하고선 어, 기다리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어... 비주얼 멤버라고 하면서 네. 나 많이 잡아달라고 전화 아, 카메라 틸다운 어, 어, 아 죄송합니다 저희 세븐틴 어, 어, 어. 비주얼 어, 어. 멤버 인사드려왔거든요 아, 인사드려 아 세븐틴 아, 아 17명 네. 그 친구들 아네 아, 맞습니다 아, 아, 노래도좀 오래 했잖아 근데 네, 네 맞아요 지금 9년차입니다 아, 예, 앞에 우리 조카들 있는데 가기 전에 아. 사진 한 번만 찍어줘 <웃음> 아. <웃음> 저 아니요. 죄송한데 카메라 찍으시면 안아니아 왔어요 왔어요 왔아아아 아니 아 아니아니면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찍으시면 안돼 안안안아 아니 왜냐면 우리 딸이가 아 아니, 왜왜 이런 거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딸이가 호시가 팬이야 저 매니저입니다 저 매니저예요 아 매니저야? 제가 세븐틴아디너가 좋았네 아아그면 이런 거세그 올리시면 안 돼요 네. 예, 올리 씨어 오늘 시고 하면 안 돼요? 전혀... 아, 음, 저저또 예, 예. 이게 세븐틴 세 번이랑 네. 4월 24일 저희가... CD가 지금 샘플밖에 안 나와서 하나 밖에못드리거든요 아, 네, 예, 샘플밖에 음. 안 나왔어요. 근반 근데... 나눠서 듣자고. 예. 아니, 우리 딸 좋아해서 내가 가져갈게. 아, 그래, 그래. 딸좋아해명잘고 딸, 어. 사인 을좀해주고하면 되겠네. 아, 그럼 그럼요 미니 십재이니까 안쪽에 사인을 좀주셔 4월 24일에 나와 거. 전 저는 아, 저희 CD가 차에서 금방 가져왔습니다 아, 예, 예. 따끈따끈. 아, 예. 따끈따끈. 예, 따끈따끈 따끈따끈 따끈딴 오 좋네 네 어떻게 조명 저희 디은한테만좀잘 네, 네. 세븐틴이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딱 조명 싹쳐 쳐주는... 물론이죠 물론이죠 저희 팀 비주얼입니다 아 잘생겼어 아, 아, 저희 팀 아, 비주얼입니다 음. 비주얼 좋네 감사합니다 <웃음> <좋네, 좋네. 웃음> 저희 팀 네. 비주얼이 죠아요 아무쪼록 <웃음> 저희 <웃음>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많이 잘좀부탁 하고 있습니다아 네네 감사합니다잉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말씀하신 거 준비하셨고 아 잠깐 좀 있다 나중에 드려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아, 세븐틴 저희 세븐틴 앨범 세븐... 나왔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아, 네. 세븐틴. 세븐틴입니다 네. 에 세븐틴 요새 내가 나가 나와 달라는 프로그램 안 나와 줬잖아. 아 아니 요 아니, 아니 저희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아. 소리야 내가 그때 그거 나가 달라고 나와 달라고. 아 저희가 일정 이 해두어. 무슨 소리야 그때 아유. 한국에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아이, 나, 나, 나, 아 선생님 좋아해. 아 주시죠. 야야 야, 영상 통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 아, 아, 예. 예. 아, 저 아니에요. 아, 저 아니에요. 저는 메요저는 <웃음> 메이저. 아, 네. 아, 저는 메이저. 아 혼이 씨. 메이저. 여기 여기. 제가 팀에. 제가 우리 동생 좋아 좋아요. 유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비노예요 하트 혹시 한번 어떤가요? 아 하트. 하트. 네 하트. 준비됐어. 얘기 아, 아, 일단 네, 얘기하고 아, 있던 거. 아, 저 죄송해요. 아무튼 아, 그래서 아, 지금 예. 어제세범 아, 아, 아. 4월 24일에 나오는데 음. 데나 이름이 부순간 작가 생각인데. 아, 아, 아, 아, 아. 이름을 원래 안 주고 주나요, 아, 안쪽에 안쪽에 있어서 아니 근데 지금 열어 아, 보시면은 카페 타이틀 카페인 네. 좀무족하신거 같은데. <웃음> <웃음> 먼저 줬어야지. <웃음> 먼저 줬어야지. 아, 세일이 세일이 너무 예쁘잖아. 먼저 챙겨 드릴게. 더블 타이틀 형아 이렇게 줘. 더블, 더블로 갈게. 아, 방송 끝나고도 한번 알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 먼저 아유, 하지 말 아,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네. 인물이 살았네. 네, 네, 아유, 저희 팀 비주얼입니다. 비주얼이에요? 저희 이제 가서 아, 가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 꼭 이렇게 네, 연락. 네, 연락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피디 님. 요즘 애들은 인사 그 사인 CD를 안 주고 가네, 애들이. 그냥 CD만 해. 최 매니저. 네네 고생 많았고. 네. 권 매니저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스케줄 로 이동하실까요? 차 대기 시켜 놓겠습니다. 그가나 먼저 와서 차 대기 시켜 놓을 테니까. 아 그럼 제가 차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4월 24일 컨닥 한번 한다고 여기 영어 한... 어디한테 말하지? 네, 공중에 따 그냥. 함께. 오, 우리 공중에다가 말할까? 공중이, 공중이 어디 있을까? 어 여기가 좋겠네. 4월 24일 더블 타이틀 미니 십집 세븐틴 미니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f 프터 어, 그냥 이렇아줘그냥줘 그 그냥 FML. FML. FML. FML. FML. FML. f m FML. f m FML. FML. FML. f FML.